감성병부터 제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 라고 하면, 그때부터 시간이 정해지니까요. 시간이 정해지니까요. 그때부터 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시간은 저희가 15분을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? 자, 그러면은 준비하시고요. 자, 여기서 또맨 천주에서 계시고 있네요. 내어보겠습니다. 네,